보 촬영 장기입니다. 오, 장기입니다. 오, 와. 정말 잘 맞아요. 표 느낌이지 네. 않을까 싶어요. 아까는 핑크색으로 커플룩을 했고요. 지금은 이렇게 머리띠로 <웃음> 색깔도 다르게 네. 머리띠로 이렇게 맞췄습니다. 개인 게임... 유산업 되게 아까 선글라스 쓰셨던데? 맞아요 맞아요. 제가 멋진 선글라스를 이렇게 내려가서 찍어주고요 언니는 완전 멋진 없네요? 모자 이렇게 쓰면서 <웃음> 찍는 거대화서 <다 웃음> <다> 봤어요. 바로 <웃음> 뭐, 꾸안꾸! 응. 역시 꾸안꾸라서 꾸밈 없이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화보입니다. 네,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야 우리 잘 먹는다. <웃음> 그럼 이따 첫째, 때 다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시 만나요. 저도 느렸어. <웃음> 다시 다시 만나요. 여자 보고 너인거야어 넌안 보여도 모자는 보여. 끝났어요. 저희 이제 이만 집 갈게요. 수고하셨습니다!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마리 끌레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7월호 저희 은하와 예린이 출연하니까요. 출연이 아니라 나오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음... 음...